피규어지만, 이 기업들하고 콜라보한 피규어도 되게 그 많이 아시죠? 한창 우리나라에서도 네. 열풍 있었잖아요. 네. 막그 무슨 행복한 밥 먹으면은. 해피밀. 아, 이게 돼요? 아, <웃음> 피밀 마리오. 어마리오도 아, 아, 있고. 뭐 해피밀은 기본 네. 꾸준하게. 어.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네. 그런 것들 콜라보해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햄버거 진짜 엄청 네. 먹었거든요. 아, 해피밀 햄버거는 아, 해피밀은 배가 안 차요. 한 10개 먹어야 돼요. <웃음> 뭐? <웃음> 좋아하는... 마리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발매가 됐을 때 네. 거의 폭 총처럼 사람을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줄을 서고. 그쵸. 이피겨를 얻기 위해서 대학생, 직장인들까지 모두 나서서 지금 사재기에 모두 몰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살고 있는 동네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이다. 서울은 전 지역이다. 난리가 난리 났죠, 난리가 났죠. 저는 이제 지방에 있는 제 막내 동생한테 아. 변화를 그나마 좀. 아, 지방으로? 경쟁이 예, 예. 좀, 경쟁이 어, 음. 좀 취한하지 않으니까. 정말 줄을 서서 내가 음. 사볼까 생각했는데 이게. 막, 그,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 네. 막, 두 시간, 세 시간이 걸린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겁을 먹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까지 줄은 내가 무서을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야, 열 개, 어... 어, 부탁한다. 그래서, 저는... 동생이 이제, 네. 구해가지고, 택배로? 예, 네, 대신 줄을 서서, 동생이. 근데 줄을 좀들섰대요지방이랑 줄을 서서, 택배로 받아가지고, 네. 제가, 예, 네, 고맙다고. 저는 뿜빠이 했어요, 애들이랑. 아, 뿜빠이. 뿜빠이? 뿜빠이. <뽀뽀> 애들이랑, 애들이랑 네. 이렇게 뭐... 품앗이 네네네 각자, 각출 좋은 단어 많잖아요 <웃음> 네, 네. 품앗이에서 네, 네. 사실 저는 이제 직업이 직업 <웃음> <오> 70년 대생이죠 <웃음> <웃음>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나랑 많이 비슷해. <웃음> 직업이 직업이라 네, 네, 네. 이게 좀줄 서는 게좀 민망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대신 좀 돈을 좀더 많이 주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또 네. 지점마다 없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수선분에 어. 각 지역마다. 어. 사실 그 저는 그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리오 피규어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줄 네. 서고, 어, 되게 막뭐 기쁜 거 있죠. 제가한다는걸딱 보면서 아 네. 이제 드디어 막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사실 우리나라가 어. 그동안 지금까지는 어. 서브컬처 문화, 어. 뭐 게임이라던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약간은 좀 거리감을 좀 두고 음. 다들 이렇게 덩밍아웃을안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음. 근데 이 마리오와 로이지 음. 이 콜라보 장난감, 이 피규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덩밍아웃을 해가지고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 해피밀 세트가 사실 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해피밀 세트도 퀄리티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특히나 이번에 마리오 시리즈가 사랑받았던 거는 되게 퀄리티가 음, 좋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극장들 같은데 가면 어 영화 같은 거 이제 개봉할 때 어벤져스라든지 뭐 트랜스포머 개봉할 때어 그냥 세트 있잖아요. 네. 팝콘 세트가 네. 있는데 <웃음> 한천0백 원만 추가를 하면. 그 뭐야, 뭐 범블비. 아, 네. 어이 뭐, 그러니까. 방패에다가 뭐 담아주고 이러던데요? 네, 학군도 그렇고, 네. 그 뭐지? 아, 그맨 오브 스틸 저도 집에 있는데 슈퍼맨 날라 빨대에 슈퍼맨 걸려있어요, 이렇게. 사실 집에 와서 보면, 어, 이게 별건 아닌데 음. 그래도 그때 그 분위기 휩쓸이가지고 이왕이면, 은 어? 저걸로 주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 영화 보면 저걸 네. 먹어야 될것 같고. 네, 그게 마케팅을 굉장히 좀 음. 잘한다. 아,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대기업과 뭐 이런 어뭐 캐릭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핸드폰을 음. 출시한다든지. 아네 맞아요. 저번에 네. 아이언맨. 아이언맨 에디션. 아나 어. 아이언맨 에디션 정말로 나도 그때 했나봐또 네. 아, 전화기가. 근데 그때 파란색이었나요? 진짜 네, 파란색으로 가방에 들어있잖아 가방에. 음. 그러면 나까지 막. 막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은 인지 사야 될것 같고. 그래서 괜히 막그발매날 발매 그,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다 품절. 그리고 막 이베이에 떴는데 <웃음> 200만 원이 되고, 막. 와, 물론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 기업과 어떤 네. 뭐 애니메이션이든 아니면 뭐 캐릭터든 이런 그 마케팅, 콜라보 네. 마케팅, 이런 게 예전보다 더욱 더 활발해진 것 같아가지고, 그만큼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네. 굉장히 더 많아졌고, 네. 열광 나는것 같아요. 사실 거구나. 뭐 피규어라고 해서 네. 되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요즘 한창 그 깨깨호똑의 그 네. 캐릭터들. 음, 카토. 진짜? 그 카톡 캐릭터들도 피, 네. 그 피규어들이 있어서 음. 정말 뭐 피규어나 이런 거에 정말 전혀 관심이 없던 여성분들도. 지금 강남역에 그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네. 카카오 프렌즈. 네, 네, 네. 거기 그 스토어에 지금 맨날 사람들이 접해보있어요 정말 그 네.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성 덕후는 네.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그 피규어를 쉽게 접하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캐릭터라든지, 음. 예, 이런 것들과의 어떤 그런 콜라보 네. 하는 제품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끝없이 끝없이 네. 나올 거아요 네. 그래도 이제 것들. 제가 예전에, 음. 예전부터, 오래, 오래 전부터 덕질 생활을 하던 옛날보다는 음.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도 되게 개방적으로 됐고. 음. 또 이런 문화에 대해서, 어, 저게 뭐야? 이게 아니라, 어머, 너 좋은 되게 좋은 취미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서. 그렇죠. 예, 이 덕후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렇죠. 앞으로도 좀. 없고요. 에이,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뭐, 이런 덕질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거. 에이, 예. 열심히 돈 벌어야죠. <웃음> 네. 열심히. 덕질을 할수 있다라는 거. 네. 뭐, 진리죠. 에이. 오케이. 오, 어, 야, 멋있다. 덕질할수있겠네요 예, 네. 이거 나한테 뽁치를. <웃음> 아니, 아니. 이런 <웃음> 느낌이 뭐야지